그래서 이런 경우를 배제 하시려면 내 몸에 들어있는 필러가 과연 지금도 남아 있는지 그리고 어느 층에 위치해 있는지 필러가 위치해 있는 것을 초음파로 확인하시거나 아니면 필러 전문병원에서 만져서 확인하시면 어그 필러 때문에 울긋불긋해 졌다는 그 쓸데없는 걱정을 안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 피부는 원래도 자바람쐬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푸티성형학회장 필러 부작용의 저자 고익수입니다 오늘은 인터넷상에서 여전히 제가 아무리 노력해도 필러 부작용에 대한 이상한 얘기들이 많이 떠돌아서 하나하나 요점별로 정확하게 설명드리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필러 받고몇 년이 지났는데 한 바람 쐬면 필러 맞은 부위가 불긋불긋하게 된다는데 만나네? 이런 질문 많이 봤습니다 그러니까 오랜 세월이 지난 다음에 얼굴이 빨개졌는데 이게 필로 때문이냐 라는 거죠 사실 이것의 월, 원래 어, 그 이런 식으로 생각하게 된 원인은 우리가 주사를 넣은 다음에 거기가 어, 얕게 주사가 들어가면 울긋불긋해 지거든요 그리고 부었다가 가라앉는 과정에서 울긋불긋해 지는 것이 계속 남아 있지 않느냐라는 그런 것들에 대한 생각인 것 같아요 근데 어, 어느 선에는 맞고 어느 선에는 틀립니다 근데 대부분 틀린 얘기입니다 맞다고 생각하는 원인이 필러의 원인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어떤 때냐면 피부 바로 아래 그러니까 굉장히 가깝게 겉표면에서 가깝게 필러가 위치해 있을 때 피부를 지나가는 혈행 혈관의 흐름이 끊겼다 많아졌다 하면서 울긋불긋해지는 거죠 그게 또 찬바람을 쐬면 거기가 차가운 공기가 노출되면서 혈액이 혈관이 수축되면서 그런 것들이 훨씬 더 강하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코 같은데 굉장히 피부가 같은 데 놓거나 아니면 팔자주름을 굉장히 표면에 넣었을 때 생기는 일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런 경우는 정말 극히 드뭅니다 일반적으로 보면 그냥 얼굴이 불긋불긋해진 것을 몇년 전에 맞은 필러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를 배제하시려면 내 몸에 들어있는 필러가 과연 지금도 남아 있는지 그리고 어느 층에 위치해 있는지 필러가 위치에 있는 걸 초음파로 확인하시거나 아니면 필러 전문병원에서 만져서 확인하시면 어그 필러 때문에 불긋불긋, 울긋불긋해졌다는 그 쓸데없는 걱정을 안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 피부는 원래도 잠하람 쐬면 빨긋빨긋해지는 게 정상이고요. 근데 이게 필러인지 아닌지는 전문병원에서 의뢰하셔라. 이것이 정답입니다.